나갔다 왔으니 이거 뭔줄 알아? 뭐거 제습기야? 아니 에어컨이야? 아니 뭐? 에어컨이 여기잖아 이게 공기 살균기 음, 공기 살균기가 있어? <목소리>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니? 어. <목소리> 이 <웃음> 뭐야 안지면 진짜 터질 거 같은데. 앉아 안면 터질 거. 앉아 안 터지는데? 안아 줘. 안 터진다. 이거 오자로 쓰면 되겠다. 엄마, 이렇게 너무 웃기다. 이렇게. 어, 화장실에서 욕조. 아, 여기 어, 욕조로 쓰면 되겠다. 어, 야 마스크 응. 쓰지 마요. 그거 어디, 써라. 야, 나 여기 어? 앉아 볼래. 응? 응? 나 안도. 나 머리 에 앉아 봐. 오자. 와. 커졌어. 응? 이렇게. 아, 네. 이거 그치.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야? 된 거야? 안녕하세요. 소리가 없네? 응. 원래 안녕하세요. 소리가 없는 건가? 아, 뭐야 이거? 신기하다. 여기가 어디예요? 솔직하게 보면. 안녕하세요 <웃음> 바이러스 다 먹는거야 얘가 바이러스? 바이러스 먹으면 얘바리러스 먹으면 고장나 아 <웃음> 아니야 이거 바이러스 먹는 기계야 가봐 여기 안으로 다 바이러스 다 들어가고 있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다 먹어주고 있어 고마워 그래 무지는데 어? 뭐가? 저리가! 저리가 어 <웃음> 바이러스? <웃음> 바이러스 찾았어? 어! 들어가고 있다! 절로 들어가고 있다! 절로 들어가고 있다! 안으로 들어갔다! 봤어? 응. 들어가는 거? 안 돼!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 봤어? 응! 진짜로? 응. 와 대단하다! 딱딱딱따다닥! <목소리> 멍!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난 귀염이로지! 귀염이로지! 난거북이로 귀염이! 거북이야! 태국을 많이 이거는 바로 저가 만든거예요 엄청 잘했죠? 처음에는 저 거꾸로 봐서 이해 못했는데 이렇게 해보니 이해됐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엄청 <웃음> 열심히 하셨나봐요 엄마 oh 이거 이거 열어줘 근데 네, 재밌었어? 근데 지금는물한 번밖에 못 먹어. 왜? 왜한 번밖에 못 먹었다? 음, 아니, 물이 먹는 시간 맨날 먹는 건데. 아, 그래? 그래도 몸 너무 마르면 가서, 선생님, 잠시만요. 그리고 먹 구워야지. 이제 그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. 부끄러워? 아니야, 괜찮은 거야. 와, 거기다 세워놔! 야, 거기다 왜 세워놔? 여기, 여기로 바이러스, 얘가 입이야, 이게. 바이러스 먹는 입이야. 얘는 물안 먹어. 응? 어, 먹어. 물? 어, 물안 먹어. 물 먹으면 고장나? 그럼, 고장날 수도 있지. 안 돼! 바이러스도 먹고, 또뭐 먹어? 바이러스 먹고, 테리 코땡이 먹고. <웃음> 그럼 공기도 먹고? 응 나쁜 공기 먹고 좋은 공기는 안 먹어 그래? 그거 먹으면 고장나? 심담도 나... 어? 심장도 고장나고 고장나? 어 맞아 얼굴도 고장나? 어, 얼굴도 고장나고 얼굴이 어디서 내 얼굴? 얼굴이 이게 얘가 얼굴이지 여기가 하얀 거? 여기가 얼굴이지 버튼? 아니 어디? 이게 얼굴이고 입이고 근데 이거 못당겨는데얘 엄청 잘 생긴 거야 네? 예? 응 엄청 이쁜거야 아저씨 같다 <웃음> 아저씨 같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죠? 지금 네, 섭섭해서 땡겨. 말 안하잖아 아무 말도 안하잖아 음 너무 좋아요 어? 너무 좋아요 뭐가 갑자기 너무 좋아? 이거 여자거든 어? 여자야? 응 남자 아니야? 응뭐 어딜 봐서 여자야 여자? 응 할게, 여자. 여자, 여자, 여자, 여자. 로봇이 여자도 여자 있어 로봇이 여자도 있어? 그래? 아까 아저씨 같다며.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예뻐?